원원더 <웃음> 지금은 6시 35분 음. 제가 지난번 크리스마스 브이로그에서 붕어빵 만드는 거 보여드렸었는데 붕어빵 집에서 만들어도 진짜 맛있거든요. 짜잔! 산요는이보는보쌈 펜. 요는 칼국수. 저거는 보던 펜. 진짜 맛있어요. 짜잔 여러분 이번에 제가 소개해드릴 제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지난번 추석 브이로그 때 제가 이 비움효소 먹었던 거 기억하시나요? 이 비움효소는 인절미 맛이었다면 이 구마효소는 고구마 맛이에요. 이거는 불필요한 부영제 무첨가 제품이라서 완전히 믿고 먹을 수 있는 민먹템이에요. 근데 붕어빵도 먹고 계란빵도 먹고 칼국수도 먹고 오늘 탄수화물 섭취를 너무 많이 해서 이런 날에는 이렇게 효소를 먹어주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진짜 그냥 찐 군고구마 느낌보다는 그 옛날에 군고구마 아이스크림 있었는데 그 맛이 나더라고요. 탄수화물을 많이 먹거나 염분을 많이 섭취했을 때는 두 팩씩 먹고 있거든요. 2022년 다이어리를 구매했습니다. 어, 저는 이거 쿠팡에서 구매를 했고 2022 프리즘 다이어리 먼슬리 B 6 날짜형 32절 사이즈 올리브 색상이에요. 저는 먼슬리 다이어리는 꼭 필요해가지고 매년 구매를 하는데 어차피 일정을 정리하는 거고 제가 막 따로 다이어리 꾸미기 이런 거를 안 해서 좀 저렴한 거 위주로 사고 있습니다. 지난번 다이어리보다는 조금 작은 사이즈. 비슷한 걸로 구매를 했습니다. 습니다 <놀람> <놀람> <놀람> <놀람> 여러분, 이거 진, 원래 쓰던 스케줄러인데 전에 쓰던 스케줄러에는 이렇게, 요, 기게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는 없어서 좀 불편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사용하고 싶어서 11월 분은 다 옮겨줬어요. 12월도 이렇게 채워주고 쓸겁니다. 또 이렇게 간단하게 적어놨고 12시 4분 오늘은 일찍 자려고요. 오늘은 요거 타이레놀을 하나 미리 먹고 자려고요. 지금 막 엄청 춥지는 않은데 약간 열이 올라오고 이 근육통이 좀 느껴져서 약을 하나를 먹고 자려고요. 저 계란죽 해 먹으려고요. 원래 김치낙지죽 먹으려고 했는데 저희 집까지 오는데 배달비가 4,400원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아까워서 그냥 안 먹으려고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계란죽 먹고 조금 누워야 될것 같아요. 지금 1시 24분인데 저 지금 막 몸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낮잠을 좀 자려고요. 지금은 날씨예요 오마이갓. 오마이갓. 망.. 낮잠을 많이 잤어요. 배고프니까 바나나 먹을게요. 음. 음. 짜잔 여러분 저 진짜 두 시간 동안 열일 했어요. 내일 조별 회의가 있어서 이렇게 자료조사 해놓은 거다 정리를 해놨고 이제 배고파서 언니네 집에 가서 밥을 먹으려고요. 언니가 제가 김혜리를 좋아하거든요. 여러분 혹시 김혜리라고 아세요? 피자헛에서 아는 사람만 약간 아는 메뉴인데 피자헛에 김치 해물 리조또라는 메뉴가 있어요. 근데 그거 진짜 맛있거든요. 그래서 언니가 그거 시켰다고 해가지고 언니네 집에 가서 밥을 먹고 또 와가지고 수업 밀린 거를 좀 들으려고요. 오랜만에 밥풀이도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밥풀이 진짜 많이 컸는데. 그게 아니 나와서 먹고 싶어가고 <웃음> 맛있겠다. 그 가을에 뭐 떠오르는 노래 없어요? 어니징하고 있을까? 아. 아 커피만 마시고 싶 이거 맞죠? 다음 음그러니그 사람 은 지금 나 어떻게 가고 있을까? 다른 사람들은 지금 어디게 되는지 잘 모르거든요, 지금. 희미리로 싶을걸 그랬나? 네. 아. 근데 우리가 약간 저, 주소를이더 해야 돼가지고. <웃음> 아 주말은 위주로 안지아는 제가 생각해 또 어제 빼빼로데이였는데 사놨다가 오늘 아침에 두고 가신 것 같아요. 너무 귀엽지 않아요? 오늘은 원래 공강인데 조별 회의를 9시에 진행하기로 해서 지금 바로 하려고요. 근데 이번에 진짜 제가 거의 다 발표에 걸려가지고 음, 여러분 오늘은 11월 12일 디즈니 플러스 상륙한 날이에요. 저는 학교 후배들이랑 4명이서 연관으로 이렇게 했어요. 제가 보고 후기를 알려드릴게요. 음. 음.. 여러분 이제 밥먹고거 이거 어제 언니가 두개 시키고 하나 남은 건데 제가 가지고 왔어요, 오늘 먹으려고. 어.. 저녁 약속이 또 있어가지고 요것만 간단하게 먹으려고요. 일단은 전자렌지에 살짝 데워올게요. 이것만 먹으면 배고플 수도 있는데 이따가 이거 엄마가 선물해준 빼빼로도 먹을 거여서 괜찮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저 이제 나가려고 준비하고 왔어요. 오늘도 향수타임. <목소리> 여러분, 지금은 2시 24분이고, 저는 이렇게 입고 나가려고요. 이거는 깔깔이고, 안에 회생 니트랑 목도리 해주고 바지 입고 고 이렇게 약간 브라운 인간입니다 오늘 엄청 춥다고 하는데 이렇게 따뜻하게 입었어요 꽃을 잘 모르지만 친구가 캐모마일티를 많이 마시거든요. 그래서 캐모마일 꽃이랑 이거는 음 무슨 무슨 장미라고 했는데 무슨 어쨌든 예쁘죠. 이렇게 갖고 친구 데려러 갑니다. 사장님이 두 분이야. 나 신발 샀다. 얘는 이거 내가 선물로 샀어. <웃음> <웃음> 어때? 나이자기자인 백두지. <웃음> 그거 무슨 꽃이게? 음. <웃음> 예. <웃음> 귀엽지? 응. 이런거야 귀엽 보이나? 드론 CCTV! <웃음> 짠! 한두개 먹어야지 멋쟁이니까! 누드 음, 빼리로 누드 배빼로 오랜만에 먹으니까 맛있네. 근데 춥다. 나 진짜 열심히 기어하고싶 개인적으로, 친구하고 싶다. 응. 응. 응. 어, 너무 예쁘다. 여러분, 하늘 진짜 예쁘죠? 오. 됐어요. 그러면 2,000원짜리 세개 주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저 옆에 가서 왔나? 버려야 안된거 같아. 2,000원. 2원 다시! 이미 다 이걸로 바꿨어. <웃음> 아니,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그 6,000원. 한 8시 25분. 여러분, 저 지금 집 도착했어요. 오늘 고기가 엄청 짰거든요? 짜긴 한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약간 진짜 제가 미국은 안 가봤지만 외국인도 많았고 진짜 뭔가 미국의 맛이었어요. 근데 오늘 고양분 먹었으니까 오늘은 효소를 두개 먹을 거예요. 제가 백신 맞고 지금 이렇게 3일째 잘 먹고 있는데 내일도 약속이 있어서 4일째 먹는 거거든요. 내일까지만 약속이 있고, 11월에 모든 약속을 안 잡았어요. 그래서 살이 조금, 무게가 조금 찌더라도 금방 빠질 거 아니까 백신을 핑계로 소소서 먹으면서 조금 관리하고 그러면 될것 같아요. 상구도 보여 드릴게요 제가 이거를 무려 2주를 기다려서 받은 건데 너무 예뻐요 이거는 그냥 동네 오프라인 매장이그고 대학가 오프라인 매장이어서 따로 브랜드가 있는 제품은 아니고 앵클부츠를 진짜 좋아하는데 얘는 니트 소재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발목에도 잘 이렇게 늘어나고 너무 예쁘잖아요. 근데 포인트로 뒷부분이 이렇게 되어있어서 너무 예쁜 거예요. 청바지랑 딱 신으면 너무 예쁜 구두. 굽은 7cm고 가격은 52,000원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파페... 언니네 집에 또 가기로 해가지고 화장 좀 지우고 노트북 챙겨서 언니네 집 가서 내일 영상 업로드 예약을 또 하고 그럴려고 합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씻고 밥풀이네 가서 아까 언니네 가서 카메라를 켤게요. 안녕! 아 이상해! 몸이 이상한가 봐. <목소리> <목소리> 어 예뻐! 밥풀아! <다>, <목소리> 그러니까 하, 할머니 같지 왜? <웃음> 할머니! <웃음> <웃음> choices you can mope your way up those stairs and soak in a pity bag or you can kick yourself 빼빼로 먹으면서 괜마가아 남자친구가 보내준 빼빼로예요 제가 이번주에 못만나가고 남자친구가 택배로 보내줬어요 그리고 이건 어제 쿠팡에서 급하게 산 오트밀 색상의 장갑이에요 어제 나가보니까 진짜 춥더라고요 그래서 장갑을 샀어요 엄청 싸요 9,800원 오늘 추우니까 장갑 끼고 나가야지 아스. 숫자씩 에주의요그러 저희 이거 꿀막걸리냐? 꿀막걸리. 네, 꿀맛걸리요 그냥 사기왔어도안 되고. 야아 얘는 얘이 같은 게아니었 얘는 인돌 어떻게 아맞 게임 기옛에방아 신촌에서 술마짜 진짜 정다 내가 내가 을는대세고 얘도 흔들어? 아, <목소리가> 아 흔들어져. 음. 음. 오! 좋았어. 맛있다. 맛있다. 맛있다. 다 맛있다. 다 맛있다. 다 맛있다. 다 맛있다. 맛있다. 아다다 이번 어? 음. 포인트가 뭐예요? 같이 오서 만들까요 오. 고 싶은데. 일타이이 yeah. 이게 맞지? 아, 여러분 저는 씻고 나고, 거 오늘 늘면 많이 못 봐가지고 요거 좀 보고 자려고요 오늘도 렇게두 개를 여요